소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랜덤 햄찌를 해볼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천사 햄찌 바바 햄찌 이렇게 햄찌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유치원 햄찌고 여기는 동네 햄찌 여기는 수영 햄찌와 힙한 햄찌 어디서 그러면 햄찌를 꾸미러 갈까요? 렛츠 고! go. 음. 이 주사위를 굴러서 이렇게 나온 걸 붙인 것 같아요 햄찌일 네. 꾸밀 수 있는 거가 머리 소품 의상 얼굴 이렇게 있어요 전혀 여기는 얼굴부터 해볼게요 제발 이런 얼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해볼게요 제발 4번 나 이거 완전 천사 갈거 같은데 그다음에 의상을 한번 해볼게요 오예 1분 났다 의상을 입혀주고 이제 마지막으 소품 5번 5번 2번 그래도 2번이어도 괜찮아. 일단은 햄찌 완성. 다른 코디도 해볼게요. 6분또 음, 똑같은 얼굴이네요. 이번에는 머디. 훌령 1번. 1번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의상. 약간, 이번엔 막, 마법 햄찌 될것 같은데. 이제, 소품. 소품이 좀 어려운 것 같아. 5번. 우와, 그래도 예쁘다. 얼굴부터. 2번. 이제야 조금 웃긴 거가 나오네요. 이제 머리. 해볼게요. 6번. 이제 약간 웃긴거가 있네요 이제 우상! 전는 지금 웃긴 것만 나오니까 웃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웃긴금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웃긴거 뽑아다! 2번 이거 <웃음> 2번이 나왔어요 맞아요. 서 너여도 좋은 거 나와줘. 알게요. 4번. 전혀 이렇게 꼽았는데, 어떤가요? 오늘은 냄담 햄찌를 해보았는데요. 재밌었잖아요? 전혀 저거 원하는 숫자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꾸며보세요. 그럼 안녕!